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 강의 요청도 많이 받게 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배경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배경 제거 기능을 활용하시면 썸네일이라든지 다른 사진과도 쉽게 합성하실 수 있습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둘다 알려드릴 텐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C 버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하나 이용할 건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사이트는 공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인터넷 검색창에 리무버 누끼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 나오는 이창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라고 나와 있고요. 배경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 줍니다. 업로드를 눌러 주시고 저장해 놨던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본과 비교해 봤을 때 깔끔하게 배경이 제거가 됐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직접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배경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러 효과도 다양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도 합성을 해서 재밌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색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색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옆에 삭제 및 복구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복구가 있고 삭제가 있는데 복구 같은 경우에는 배경 제거된 부분을 다시 말 그대로 복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죠 화면을 키워 가지고 보면서 디테일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삭제를 누르게 되면 복구했던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도 조절해서 크기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되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다운로드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때도 보시면 은 HD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유료로 사용해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위에 있는 이 부분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화질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PC버전에서 배경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모바일 버전인데요 모바일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리무버라는 어플을 검색해서 받아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와 똑같이 이미지를 업로드하라고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배경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저절로 배경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아까처럼 다른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깔들도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어가셔서 이레이저 리스토어 해 가지고 사이즈도 조절하고 오프셋도 조절해서 이렇게 다시 복구했다가 다시 삭제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되돌리기로 해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조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여기 오프셋이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마우스 부분과 커서 부분을 거리를 유지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섬세하게 조절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표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이미지를 눌러주시면요. 어디에 저장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HD로 다운받으려면 유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화질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어플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배경을 한 번에 빠르게 제거하고 싶을 때는 리무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동적으로 더 섬세하게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백그라운드 이레이저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역시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백그라운드 이레이저를 검색하신 후에 설치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로드 어, 포토 눌러가지고 배경을 제거하고 싶은 사진을 가지고 와 줍니다. 아까 리무버에서 받은 보라색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크기에 알맞게끔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설정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에 던 부분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원하는 부분을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오토를 누르게 되면 클릭만 해도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매직을 누르게 되면 내가 마우스 커서를 지나가면서 그 부분들이 더 자연스럽게 배경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들어가게 되면 완전 수동으로 섬세한 부분을 삭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사이즈를 키워서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리무버에서 보신 것처럼 마우스 옵셋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붙여서 할 건지 멀리 떨어뜨려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건지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늘려서 위치 조절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경 제거한 사진을 저장을 하시려면 여기 오른쪽 위에 던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스마트폰의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무스 이 강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이 완료됐다고 하면 오른쪽 위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광고를 기다리고 나면 저장이 다 되면서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배경이 제거가 되는 있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iOS에서도 방금 설명드린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또는 배경 제우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경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